수즈 기술 대박이다. 아. 진짜 맛있겠다. 꼬덕꼬덕해 뿌듯 보여. 응. 진짜 와. 예술 작품 같다. 진짜 프랑스 고급 디저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. 요리다 요리. 피트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입니다. <웃음> 후배분들이 나왔다가 집 피우고 왔어요. 선배님들 나와도 똑같을 거예요. <웃음> 제가 대신하 <제신한 웃음> <번역천을> 한번 해보려고 <웃음> 오늘은 정말 본출배 국가대표 선발전을 열겠습니다. 검물식으로 <웃음> <웃음> 봤을 때 세공보다 더. 아유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, 말린 선수 빠릅니다. 오, 수영수영 아, 쓰다. 아, 눈빛 봐요, 보름 선수. 오, 장갑, 반쪽을. 승부욕이 어마어마할 거로 예상됩니다. 아, 보름 선수 대단합니다. 4명의 네 선수들 빠릅니다. 빨라요. 레이스를 잘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혹시 나간 것 같습니다, 지금. <웃음>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보여주세요. 저게 무슨 짓이에요?